아, 페케노스 너무 찍는다 이 맞아 이게? 그나화자하게 네, 저도 <웃음> 아, 결 제가, 안 됐었 나？돈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, 안빠 지고 그대로 남아 아니, 있제그거같 은데 아니？내 일이 와야 되 오삼리 나만 맞은 것. 같아 어, 뭐야 요이 어? <웃음> 어요？돌 배잡았어요살려되 나와봐요 나와봐 어 어디가 어디지모르어 <목소리> 너무 안보여 뭐야 오사님 다 잡는데? 어디가? 어. 어. 개피 개피 개피 개피 <목소리> 으아이 자식 총이 자식 낯선다고 총을 다